두번째에요 international mango festival new delhi india june july june to july summer mangos go hand in hand in india hand in hand 하면 손에 손잡고가 아니고 함께 가는데 연관이 있다는 소리에요 go hand in hand 함께 간다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여름과 망고는 인도에서는 예 뗄래야 뗄수 없다. 함께 간 연관이 아주 깊다. 이런 얘기죠. 아, the International Mango Festival. 꼭 콤마 있어요. 그 다음에 held every year in the summer. 이렇게 콤마가 있어요. 그럼 얘는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서 예슨 말인데 관계대명사절로 할 거를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PP로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개최되는데 이렇게 된 거지. 열리는데. 예. 여름마다, every summer 해도 되는데, every year in the summer.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계 망고축제가 여름에 해마다 열리는데, 이래서, 예, held는 꼭 알아두겠죠. 음, 동사가 아니니까. 근데 얘가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어라서, 예, 여기 단수치급. 세계왕구축제는 여름마다 열리는데 salary, 기념합니다. everything about mangoes mango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 all about 해도 되고 everything about 해서 했어요 mangoes features, features는 뭐뭐를 특징으로 삼다 뭐뭐를 삼는다는 얘기인데 특징으로 하다는 얘기인데 예, 뭘 특징으로 삼아 many events and activities 이런 거를 그, 도입을 한다는 의미죠 여기서. 많은 행사와 활동들을, 예, 그, 합니다. 그거를, 그, 뭐, 출연을 시킵니다. 사람이라면, feature라는 게 그런 건데, 여기도 많은 행사와 활동들을, 예, 가, 갖고 있습니다. Associated with mango, mango와 관련된. 여기도, 예, PP, 과거 분사든, 현재 분사든,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관계되면서 이렇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죠 예, 얘는 왜 이렇게 그 이상하게 표기가 될까 음, 예 명사를 꾸며줘요 예, associated with라는 건 알아 뭐뭐와 관련이 있는 related with 뭐 이렇게 도 해도, 해도 같은 의미 망고와 관련된 음. 많은 행사와 활동이 포함이 돼있는데 including 를 포함해서 얘는 전체다같이 쓰이는 이죠 분사군이기도 하면서 전체사 취급을 해서요. 뒤에 망고와 망고 a 딩컴 m a 션즈 퀴즈즈 앤 망고 카빙을 포함해서 지즉 망고 먹기 대회 컴 o 션 s 대회 그 다음 퀴즈 그 다음 망고 조각 카빙은 이렇게 안으로 새겨넣는 조각을 카빙이라 해요. 네, started in 1987 started가 된 이유는 이걸 문장으로 놓고 싶지 않은 거죠. 뒤에 주어 동사도 나오니까 접속사놓 넣지 않고 그냥 분사 구문 처리한 거야. 그래서 분사 as i n 빈 생략되면서 started로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되었던 얘기야. 1987년에 시작이 되어서 그축제는 exhibits에 예, 된 이후로 이제 뭘 전시를 한다. 이게 첫 번째 동사고요. 그다음에 여기 p r o v i d e 이게 두 번째 동사가 되겠네. and p r o v i d e 예, more than over의 의미입니다. 예, the festival exhibits more than 550 varieties of mangoes and provides a rare opportunity to taste them all for free. 예, 그 축제는 550개의, 아니 뭐 이래. 550개가 넘는 예, 망고의 종류. 그러니까 다양한, 다양성, 다양한 애들, 다양한 것들, 명사로 지급되고 있는데, 살수 있는. 50, 550개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이런 의미로 된 거죠. kinds of 같은 걸로. 그 망고를 전시하고, 그 다음에 아주 드문, 희귀한 기회, a rare opportunity를 제공합니다. 근데 여기 또 투부정사예요. 왜? 투부정사는 뭐죠? 예, 그것들을 먹어볼 기회가 되는 거죠. 공짜로, for free, 예, without money, for free. This h e m o 그 모든 것을 먹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The rare, 아주 딥. 귀한 희귀한 기회라고 했어요 드문 기회 예, 지금 계속 이 축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Various products based on mangoes such as mango juice and mango ice cream are offered while chefs from famous restaurants t a present new recipes that include mangoes 예 좋아요 얘가 다양한 제품들인데 베이스트 또 pp 잖아요 의미는 또 꾸며주고 있는거지 뭐 o 뭐를 기초로 한 예, 망고를 기초로 한 그러니까 망고를 기본으로 한 다양한 제품들 그 그러니까 서치해주는 예를 들어서 망고주스나 망고 아이스크림과 같이 망고를 기본으로 한 예, 다양한 제품들이 예, are offered 예, 왜 are가 됐는지는 product에 맞춘거죠 제공이 됩니다 are presented are given 이런거죠 제공이 됩니다 자 while 접속사예요 예, 샤프트 from famous r e s t a u r a n t 출신 아주 유명한, 출신, 유명한 식, 음식점 출신의 요리사들이 p r e 트하는 동안 예, 새로운 요리법 어떤 요리법? 망고를 포함한 예. 그 망고를 포함한 새로운 요리법 i n c l 해도 되는데 그냥 망고를 포함한 that 주격 관계대명사와 동사 처리했어요 관계대명사로 이어지고 있는 거야 망고를 포함한 새로운 음, 조리법을 보여주는 동안에 while 동안에 예, 요 제품들 많은 그 음식이겠죠 여기서는 망고 주스나 망고 아이스크림과 같이 망고를 기본으로 한 망고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예 제공이 됩니다. 여기 예, 아까는 varieties, k i n 같이 쓰이네요. 여기는 various, 다양한이라는 형용사로 product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제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요, 요, 요, 요, 요, 요. 지우 어우, 얘 음. 힘들어. 지우기 지우기. 뭐든드레인 지우기. 네 위, 밑에 잠깐 설명하려고 왔어요. 네, 여기 보면 전치사,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별하라 얘기 아까 와일 때문에 나온 것 같아. This p is는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예요. 근데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접속사 이런 애들이 있고. 또 because of, b e c a u s e 차이. 듀얼링 요거 때문에 난 거죠 여기서 듀얼링을 쓰면 틀린 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아이 ing가 있다 하더라도 전치사가 아니라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된 상황에 분사는 얘기죠. 네, 여기는 공부를 잘 해줘야 될것 같아. 다 외워야 될것 같아. 그죠? 아직 안 끝난 것 같아. 여기. 음, 요거또다 다음 차례에 해야겠.